나도 당연히 동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리를 확 차야겠어 <웃음> 연애는 해봤네몇번 해봤죠. 스무 살 이후로 얘기하자. 스무 살 응. 이후. 어. 썸에 대한 기준? 사귀자 말하기 전? 설레이 때가 써, 썸 아니야? 가장 설레기 해야 썸이. 거기서 뭐잘 맞으면 이제 발전하고 거기서 더 커지지 않으면 좀 끝이. 지인님이 약간 오래 연애한 스타일이에요? 응. 음. 오, 오 순수한. 아이씨.. 집중한 데는 거 짜리.. 그냥 웃치요 김진영님도.. 아.. 여기까지 봐야겠다.. 결혼 전에 동구가 필요하다 안 하다? 필요하네.. 나한 <웃음> 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아니, 않겠다.. 같이 사다 너무 안맞을 수도 있어.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다.. 처음이다 마지막은 아니잖아요.. 처음이다 마지막이지 사람은.. 음, 거짓말을 되게.. 네. 음, 뭐 혼인신고만 안 하면 작등이냐? 어? 왜? 포장만 깨끗하면 끝이야? 그러면은 뭐.. 중고가 새거데 결혼은 언제쯤이 가장 좋은 정령기라고 생각하시나요? 여유 있을 때? 여유는 언제 됐는데? 안올거 같아요. 코인이 올 거? 코인이 얼마 걸어봤어?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. 저희 왕발이 보세요. 이상형? MBTI로 얘기할 수 있어요. 저는 I 말고 E 내향적인. E면 다 돼요? E고 J. j 가 뭐야? 계획적. 계획적. 너는? 저 P. P는 뭐야? 즉흥. 즉흥. 너 진짜 즉흥이야. 즉흥이랑 북흥 북흥 하고 싶은 거. 한번 갔다 온. 사람도 괜찮냐? <웃음> 딸이 있는데 괜찮나? 그리고 참고로 나 ESFJ야 <웃음>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은 얼마나? 남자 1억, 여자 5천만 이런 얘기도 있잖아 어 그런, 그런 사상 좀 너무 싫어요난 6대 여유 있는 사람이 좀더 써도 좋 집은 필요할까? 결혼하기 전에? 월세도 괜찮을까? 저는 월? 아, 월세는 싫어요. 제 왕차까지 벌어져서 무조건 전세라도? 제가 투잡을 띄워서 저 수리잡이 되는 거야. 대답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. <웃음> 투자 수리잡 뛰면서 코피 터져봐야 정신 차리겠냐? 여자의 직업이 중요하다, 안 하다? 저랑 맞는 직업, 생활이 맞는 직업. 하지만 유국 쪽은 좀그로지 그래? 않을까? 술집이 미국 쪽이잖아. 그 말고 그 이상. 이상이 뭔데? 근데... 고 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가면 안될것 같아 연예인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? 아이유 자돈 없는 아이유랑 결혼을 하냐 외모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돈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진짜 많은 여자 저 아이유 저도 아이유 아이유? 동생아 아이유가 널 좋아할까? 그럼 얼굴만 예쁘면 된 거야? 어, 그 얼굴이 뭐 어, 50대도 60대도 똑같을 것 같냐? 아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호통을 너무 쳤나 봐 20대 때 저런 생각 할수 있어 나도 그런 생각 하면서 아... 살았어 아,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? 나도 당연히 동거를 해야 된다고 음... 생각을 했었고 음... 뭐 물론 그런 생각들은 그래. 했었어 어. 어, 그래? <웃음> 그렇 <그렇다고> 그래? 자리를 내가... <웃음> 박차야겠어! <웃음> 그렇다고 내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우리 가족만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만을 사랑할 것이고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라는 거를 어,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연애에 대한 가치관, 20대에 대한 가치관 다 존중합니다. 그들의 생각도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하나, 현실은 그게 아니다. 너네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. 그리고 얼굴 이쁜 애들은 너네를 안 좋아해.